네 이런걸로 퀴즈같은거 넣으면 근데 왜? 퀴즈도 하면 또 까지 이 않을까요? 또저 아... 조쌤한테 저 되게 다른 뭐 교실에서도 많이 하는거고 너무 평, 평이하다? 평 무난하다고 또깔일거 같은데? 퀴즈 정도는 어느정도 인터테인 요소도 있고 퀴즈를 메인으로 하자는게 아니라 그냥 퀴즈를 잠깐 잠깐 넣는거 좀 괜찮지 않을까요? 근데 뭐 문법, 관용구 정말 흔하지 흔한 어떻게 보면 유튜브 조금만 봐도 막다 나오는 그런거를 아니 그럼 큐큐님이 생각하시는 신선한 게 뭔데요? 아니 저는 저번에도 말했듯이 좀 사람들 세계 공룡, 공용, 공룡어, 음악 이런 거를 좀 해서 케이팝도 외국인들이 좋아하고 하니까 좀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게 그런 걸해고 싶다고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아니면 저희가 이 처음부터 설문지를 돌리는 거예요 예시로 퀴즈형이라던가 토픽 관련된 거 공부하는 거라던가 저는 설문조사를 뭐 SNS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직접 나가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린 구글 폼으로 만들어서 s n s 에 올려야겠죠? SNS 관련해서 저번에 한번 까인 적이 있는데 또 SNS로 한다 그러면 SNS는 근데 홍보 비용 때문에 까인 거니까 그냥 저희가 콘텐츠 업로드 하는 것 정도는 그러면 많은 팔로워들이 볼수 있게 올려야 될것 같은데 현재 팔로우를 어 올려야겠죠? 아 기본적으로 팔로워를 올려야 된다. 그게 큰 효과가 있나 하면서 제가 또깔것같단 말이에요 이거 솔직하게 까일까 까일까 걱정하다 보면 새로운 안나오지 않을까요? 맞아요 도안 나도 안 나도 안 나도 안 나도 안 나도 안 나도 안 나도 안 나도 안 나도 나도 나아갈수 있게 나고 싶어서 한 말이지, 나도 안 나도 안 나도 안 나도 안 나도 안 나도 안 나도 안 나도 안나 근데 긍정적으로 나아가고 하시는 분이 계속 비판만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런 방향은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셔야 저희가 회의가 진행이 되지. 이거 얘기했는데 아까일 것 같아. 저거 얘기했는데 아 저거일 것 같아. 이러면 아무것도 진행이 안 돼요. 그럼 좀더 생각해보고 해요. 그러시다. 지금부터. 뭐... 아, 솔직히 저는 랩이 나좀 시켜주시. 뭐 이해가 안 돼요. 뭘 하라는 건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음악으로 이렇게 홍보하는 게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다 좋아하고 재밌게 볼것 같은데 뭐 하라는 건지도 모르겠고 한국어 교실 이게 그렇게 막 의미 있는 활동인지도 사실은 의구심이 들어요 <웃음> 솔직히 잘 모르겠어서 좀더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뒷담이란 건 아닌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기도 안 좋은데 활성화해라 한국어 교실을 부흥해라 이런게좀 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다고요. 일단 이번 주 일요일에 한국어 교실을 한번 방문해보고 봉사자들 만나보고 분석하고 이런 다음에 한번 계획을 다시 짜고 회의를 해야 할것 같아요. 나는 잘해보려고 그런 건데 왜들 그러는 거야, 진짜? 제디쌤이네 제이디쌤. JD쌤. 네. 저, 제디쌤 저, 원래... 사회생활이 다 이런 거예요 나름 열심히 해보려고 기획서도 내고 잘 대화도 해보려고 하는데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이제 이걸 제이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 q 큐쌤 저도 많이 힘들 것 같은 거 이해합니다 지금은 왜 해야 되는지 이해도 안 되고 모르시겠지만 한국에 일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봉사하는 많은 봉사자분들과 선생님들을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잘, 저도 잘 알겠습니다. <웃음> 되고 있는 거 맞나? 한국어 수업 홍보 방안을 생각을 해봤는데 수업을 들어주셨던 분이 남겨주신 후기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일요일인데 출근 왜 하지? My name is Keenan and I'm from Canada and I've been living in Korea for almost f years now. 제 이름은 송찬우입니다. 저는 d 리 y 스코리아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